파이널 커프로로 영상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편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파이널 커프를 처음 여니까 왼쪽에 언타이틀드라는 라이브러리가 먼저 생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현재 날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우선 제일 위쪽에 파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는 글자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는 난이 나오는데요 저는 2023 일상이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으로 새롭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만들면 해당 날짜가 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벤트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벤트의 이름을 바꿔 볼게요 이벤트 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벤트 이름을 클릭 그리고 한번더 좌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때 저는 이제 댄웨스라는 레스토랑을 다녀왔는데요 댄웨스라는 이벤트 이름을 지었습니다 엔터를 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가져올 건데요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왼쪽 위에 밑으로 화살표처럼 생긴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클릭 그 다음에 파일이 있는 곳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일상 다반사라는 어, 폴더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데네스라는 폴더가 있네요. 더블클릭.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파일들을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할 때마다 어, 더해져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오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여러 가지 세팅 창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오른쪽 밑에 import s e l e c t e d 를 눌러주시면 파일이 가지고 와집니다. 자 파일을 가지고 왔으면 이제 편집을 할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로젝트는 자주 만들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우겠습니다. Command와 N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 저는 이 영상을 d e n 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할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는 4K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처는 24 프레임을 할 건데요 혹시 이와 같은 용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를 눌러서 영상이론을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OK를 눌러 줄게요 자, 케이를 누르니까 지금 아래쪽에 아까와 다른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마우스 커서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생기는 것을 우리가 플레이 헤드라고 해요. 자, 이 플레이 헤드가 클릭할 때마다 표시되는 지점을 우리가 타임 코드라고 합니다. 중간에 표시되고 있죠? 제일 오른쪽은 프레임, 중간은 초, 왼쪽은 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러리 이벤트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영상을 임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썸네일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해당 파일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보시면 올클립스 네, 옆에 네모 그리고 선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리스트 보기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하나씩 영상을 보려면 하나씩 클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웨이브 폼이라고 해서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저는 다시 썸네일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썸네일 보기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특정 파일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은 파일 중에 내가 알고 있는 파일의 이름을 입력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이 돋보기 모양 클릭 그 다음에 원하는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7642번에 파일을 바로 찾았는데요 그런데 다른 파일들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입력어가 7642로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한번 찾고 다른 파일들을 또 찾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X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을 볼 때는 마우스 커서를 왔다 갔다 해도 플레이가 되는 스킨 기능이 파이널커플에 있는데요 혹시 저와 같이 왔다 갔다 해도 어,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S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S키를 눌러 주시면 저는 이제 되는 상태에서 S키를 누르니까 어, 플레이가 안되네요 다시 한번 더 S키를 누르니까 어, 선이 생기고 커서를 왔다갔다 해도 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이제는 하나씩 훑어봐야 되는데요 영상을 클릭 하나 해주시고요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었다는 뜻으로 노란색 테두리가 생겨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면 플레이가 되고요 한번더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영상을 짧게 찍었지만 꽤 길게 찍은 영상을 좀 빠르게 보고 싶으신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JKL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K는 정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L은 정방향 왼쪽에 있는 J는 역방향 재생입니다 자, 영상을 빨리 보고 싶으시면 K를 두번 연속 K정지, J를 연속 두번 정지, 한 프레임씩 보고 싶으시면 K를 누른 상태에서 L버튼 그리고 옆방향은 J버튼 하면 지금 밑에 타임코드가 하나씩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브라우저에서 썸네일 리스트 보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영상을 플레이하는 방법, 스킨, 스페이스바, J, K, L키를 활용해봤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러프컷 편집을 해볼건데요 러프컷이란 대강 대충해란 뜻인데요 어, 처음부터 세밀하게 편집하면 나중에 뭐 자막을 올리거나 음악을 올렸을 때또 편집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냥 러프하게 어, 좀 대충 대강 잘라서 올리는 것을 러프컷 편집 이라고 해요 영상을 이제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올 건데요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클릭 한번 해 주시고 손바닥 모양을 바뀌었을 때 잡고 좌클릭한 상태로 밑으로 쭉 당겨 주시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와요 이때 딱 놓아 주시면 영상이 하나 가지고 와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들고 올게요 두개자세개자 그리고 다중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세 개를 한꺼번에 저는 더 들고 가 볼게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Shift를 눌러가지고 한꺼번에 선택해서 또 가지고 와 주고요 자 그리고 또 가져온 걸또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데 자 가지고 올 때마다 지금 오른쪽에 공간이 없어지죠 이럴 경우에는 마우스에서 좌우로 휠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해 주시면 오른쪽에 공간이 남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안 보이는 클립까지다 보고 싶으시면 키보드에서 커맨드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렇게 좁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 가지고 한 개의 클립들을 세밀하게 보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파일이 길어지거나 줄어들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하기에 따라서 파일을 늘려서 혹은 좀 줄여서 볼 수도 있죠 자, 다시 여기 있는 파일들을 다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저는 이제 전자 선택 커맨드 A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키보드 위에서 딜리트 키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시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파일을 가지고 오고, 커맨드 마이너스 눌러서 좀 줄여줄게요. 자, 그리고 파일을 가지고 오고, 또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파일들 중에 지금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제가 가게에서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찍었어요. 촬영 순서는 가게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간판이 제일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하는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클립을 잡고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어, 조금 이동하니까 하나의 클립이 미뤄지면서 옮겨지네요. 하나 더 이동하고 또 하나 더 이동해서 제일 앞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하실 점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때마다 화살표 혹은 아래위로 화살표로 바뀌거나 괄호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위로 화살표로 생기거나 괄호가 생겼을 때 잡으면 클립들이 좀 이상해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으면 소리가 막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거든요. 그래 항상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었을 때 잡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실수를 하셨으면 이제 키보드에서 커맨드 G 눌러 가지고 예 간판을 또 제일 오른쪽으로 제가 빼 봤습니다. 자 다시 다 지워 주시고요. 자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이런 스테이크인데요. 스테이크를 이렇게 가지고와 봤습니다. 자, 스테이크를 가져와서 플레이를 해보니까, 어, 이렇게 옆에는 또 다른 메뉴가 있는데요. 어, 스테이크를 이렇게 촬영하다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뭔가 좀 흔들리는 장면이 많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은 잘라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움직이기 전까지 이렇게 플레이들을 위치시켜 주시고요. 얘 앞에랑 뒤에랑 잘라야겠죠? 어, 자르실 때는 타임라인 위쪽에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요 화살표 표시 밑에 밑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자르는 것은 여기서는 블레이드고요 단축키는 B 입니다 클릭을 딱 해주시면 마우스 커서가 가위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있고요 지금 가위는 이런 색깔이지만 여기 클립 위로 올리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색깔이 나올 경우에는 자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바뀌었을 때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자를 때는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자르는 게 좋아요. 안헷갈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르실 때는 가위를 플레이 헤드랑 딱 위치시키면 색깔이 딱 노랗게 바뀌어요. 이때 클립 위에서 클릭 딱 해주시면, 어, 지금 클립이 두 개로 나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르기 전에는 이 클립의 이름이 앞에 이렇게 C, 7649 라고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만 나오죠 자, 근데 지금 딱 클릭을 한 순간 뒤쪽에도 C7649 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지금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가 나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 거를 클릭을 하고 또 자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플레이드를 옮겨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데까지 이렇게 옮겼어요 자, 여기서 가위를 또 클릭을 해 주시면 또 잘리겠죠 그래서 한 개의 클립이었는데 지금 3개의 클립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위로두번 사용했죠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클릭을 해 버리면 또 잘리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도구 중에 네, 화살표로 또 바꿔 주셔야 돼요 화살표로 바꿔서 클릭을 딱해 주시고 그 다음 키보드 오른쪽 위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딱 붙고요. 자, 이렇게 어, 카메라가 움직이는 장면은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어, 좀 세밀하게 편집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따르는 장면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장면은 처음에는 물이 조금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끝나고 어, 조금 또 여분이 남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위쪽에 도구상자 열어서 가위로 바꾸고 자르고 다시 화살표를 바꿔서 누르고 지우면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단축키 B 누르고 다시 A 눌러서 A는 화석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압박을 클릭하고 딜리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좋은 것은 내가 딱 물병이 들어온 장면부터 사용할 수가 있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를 수가 있죠 자 지금 마우스 커서를 딱 올렸을 때 지금 살짝 이 클립과 클립 사이 중간으로 가면 이렇게 괄호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좀더 왼쪽으로 가면 가로가 왼쪽에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편집 하실 때 오른쪽으로 가로가 생기면 오른쪽에 있는 클립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고요 왼쪽으로 딱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면 왼쪽에 있는 클립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바뀌었을 때 잡고 쭉 당기면 어떻게 되죠 어, 아직 물병이 안 들어오네요 근데 한이 정도 되면 물병이 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병이 딱 들어오는 순간까지 내가 보면서 편집할수 있고요. 그리고 창이 월 하나만 보였지만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끝 지점과 오른쪽에 있는 첫 지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좋은 편집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클립을 가져오고 클립을 지우고 그리고 위치를 바꾸고 긴 내용을 잘라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컷 편집된 화면에서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소 품메이드였습니다.